오늘은 스타트 스쿠터 정비, 정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터를 타다가 보면은 제가 올린 영상에도 그렇지만 조립하기 영상에 어뭐 소리가 난다, 핸들이 흔들린다 뭐 이런 질문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런 잡음이나 소음 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터를 분해하려면 바부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램프를 풀어주고요 어, 클램프는 이제 SCS는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막 풀러도 되는데 어제 대하파크가 가지고 정비해준 친구는 h i c 라 어, 이쪽 두개 이쪽 두개 이렇게 있어서 순서대로 1324 이런식으로 풀어줘야 돼 이 프로토 클램프가, 어, 바가 이렇게 뽑혔죠. 위에서 이렇게 뽑아버렸어. 6mm, 6mm. 자, 그리고 가운데 센터는 6mm. 6mm 렌치로 자, 이렇게 해서 포크를 고정해주는 센터 볼트를 빼주고. 어, 잠깐만. 와, 근데 안 된다. 자, 이렇게 보면. 아! 그리스... 아! 아 와! 이걸? 답변 그리스에 모래 들어가면 큰라 자, 헤드셋. 씨. 씨, 것 헤드셋. 아, C. C, 내가 그서장갑 입었지. 헤드셋, 데어링. 여기에 그리스를 잘 발라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를 안 발라주면 약간 찌그덕찌그덕 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바스핀할때 부드럽게 돌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닦아서 그리스를 발라주고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찍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웃음> 아무튼 구리스를 잘 닦. 일단 이 여기 이렇게 닦여져 나온 게다 먼지나 뭐 셀카루 이런 것들이니까 깨끗이 닦아가지고 새로 뭐 구리스를 발라주면 더 좋고 안 되면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다시 조립을 해줘야 돼요. 야, 헤드셋 끼울 때도 여기 테두리 부분에 구리스를 살짝. 있어요. 살짝 발라주는 게 좋아. 요 밑에 언더 쪽에도 발라주고 원래 뭐 데크 데크 아래쪽에 발라줘도 되는데 포크 쪽에 바르고. 스코트 아 여기 여기 응. 밑에 있나? 아니, 아니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베어링이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리스를 조금씩 발라줘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게 뭐. 수분이나 비 맞거나 물이 이제 들어갔을 때쇠기 때문에 쩌들을 수가 있어요 쩌들 경우에 잘안 빠지니까 브리스를 발라 놓으면 나중에 뺄때 아주 쉽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립을 크라우링. 해주고 요, 여기도 네. 발라 발라. 크라우닝은 안 발라도 상관없어요 음. 어 잠깐 모래 모래 한번 닦아 해 모래 왜 이렇게 좋아해 어. 되도록이면 조립할 때 이물질이 묻지 않게 잘 닦아주고 머리 깨면 삭나 배우님 맞아 지금 내게 끌어. 헤드컵 방법은 뭐야? 컵꽉 조이게 되면 이게 회전이 잘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고는 적당히 조여줘야 돼요. 이제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조이면 조이게 되면 야마 이게 회전이 잘안 되고 어, 나사 같은 경우에도 좀 나사산이 뭉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서 조여줘야 돼요. 이거, 이, 이런 제품들이 되게 좋아요. 꽉 조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홈을 맞춰서 조여주고 바 센터를 잘 맞춘 다음에 처음부터 렌치로 세게 조이게 되면 나사, 나사산을 제대로 물고 못 들어가서 이 나사산이 다 갈려요. 그러면 나사산이 갈리면 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클램프를 교체를 해야 돼요. 새걸로.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나사에도 그리스를 발라서 아주 천천히 조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렌치로 1324, 2413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꽉 조여줘야 돼요. 1234로 조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거의 소리가 안납니다. 소리가 난다. 이렇게 제대로 조였는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거의 다 베어링. 베어링 문제에요. 그러니까 베어링만 구입해서 새 걸로 갈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잘 돌아가지? 일단 얘를 꽉 조였을 때 중요한 건 이게 잘 돌아가는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걸 꽉 조였는데 포크 센터볼트를 꽉 조였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 그러면 아주 아주 조금만 풀러줘서 이게 잘볼수 있는 상태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무조건 꽉 조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넓게 볼트가 돼 있는 제품들은 꽉 조여도 이게 잘 도는데 스쿠터가 잘 도는데 이거 말고 이제 옆전에다가 옆전같이 돼 있는 거에 가운데 볼트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꽉 조이면 힘을 꽉 받아서 이게 안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건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제품들이 저도 집에 있긴 하지만 그런 제품들이 조금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꽉 조이면. 이렇게 해서 꽉 조이면 헤드셋 까딱거림도 없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다시 한번 다시 여기 슬릿, 슬릿에 홈이 나 있는 이유는 요 클램프에도 홈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맞춰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만 얘가 눌리면서 오므라들면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붙으면서 바가꽉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거를 여기 안 맞추고 뭐 이렇게 이렇게 끼우면 이게 꽉 조여지지가 않아요 잘 지금 손으로 보이죠? 손으로 보면 이게 꽉 누르면 이렇게 조여지는 건데 이게 이 홈에 있어야지만 얘 볼트가 꽉 누르면서 조여지면서 같이 눌러서 바가 안 뽑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를 아무리 조여도 눌리는 부분이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힘을 덜 받아서 바가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바를 쓰는 친구들은 이 슬릿, 슬릿을 끼는 클램프를 사용할 때는 이 슬릿의 홈을 클램프의 홈이랑 딱 맞게 맞춰가지고 조립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꽂아서 조립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탁탁 치면 조립이 완료됩니다. 잠시만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도를 잡으면 돼요. 정확히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엑슬이 휘어서 잘안 들어가요. 엑슬을 아 패그를 사용하면 저도 한번 엑슬이 휘어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이게 엑슬이 휘면 나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 포크 나사를 먹어요. 그래서 패그. 패그를 양쪽으로 달아도 거의 그라인드를 한쪽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그라인드 계속하면 어,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게 나사가 길기 때문에 잘 휘어져요 무게 무게가 많이 실려서 그러기 때문에 양쪽 다 그라인드를 하지 않으면 한쪽만 쓰는 친구들은 자주 자주 패그 이 볼트를 빼서 확인을 해봐요. 그, 그리고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삐뚤게 돌아가고 있어요. 휘어져서. 그래서 이 패그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이게 너무 휘어지면 포크에서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절단을 하던가 뭔가 좀 작업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더블 패그를 쓰더라도 한쪽으로만 그라인드를 하면 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볼트를 갈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가 돌아갔죠? <웃음> 자, h i c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홈이 여기랑 맞아야 돼요. 여기.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이랑 여기 홈이랑 맞아야지 꽉 조여지는데 지금 바가 돌아간 이유가 그냥 막 조립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새 제품, 좋은 회사 제품들은 이렇게 볼트에도 록타이트가, 록타이트가 발려져 있어요. 이 록타이트가 뭐냐, 잘 풀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모양을, 모양을 맞춰야 돼, 모양을. 살살, 무조건 조일 때는 천천히, 세게 힘을 주면 안 돼요. HIC 방식은 제일 중요한 게이 슬릿 라인. 슬릴 라인이 딱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지금 이 친구처럼 바가 타다가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클램프가 볼트가 두 개밖에 안 돼서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두 개짜리가 꽉못 잡아주기 때문에 SCS 방식보다 조금 체결할 때 조립할 때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보면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여기 보면 바에 아예 이렇게 홈이 파져있죠. 홈이 이 홈이랑 여기 홈이랑 같이 일치돼야 돼요. 세개가 나란히 전부 다. 그래야지만 이게 꽉 오므라들면서 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 세개가 이렇게 다 맞지가 않으면 제대로 압축이 안 돼서 팬들이 돌아가게 되죠. 풀리는 건 아니고 덜 조여졌기 때문에 꽉 압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꽉 눌러줘야 되는데 한이 정도만 내다가 마른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라인을 정확히 맞춰준 다음에 볼트를 최대한 꽉 조여주면 됩니다 HRC는 무게가 가볍지만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집에 친구들이 타는 스쿠터가 이런 방식이면 이 라인을 되도록이면 맞춰서 꽉 조여서 타시기 바랍니다 어, 아이들이 이거 정비 못하면 부모님들이 꼭 해주세요 렌치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꽉조이면자 이제 바가 이제 무서워. 안 돌아갈거야 이렇게 라인을 맞춰 야, 저기 야, 이렇게 해서 오늘 정비를 도와줘 지윤이랑 구섭이는 아무것도 안했고 <웃음> 아무튼 우리 평촌 친구들이랑 같이 구조정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해 이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래 땡큐 요 그래.